중국은 영화, 영화, 영화. 축만을 해서, 우리분들 축만한 시기를 기원합니다. 이 전등 예식을 준비해 주신 어 강서구 교공회에 우리의, 우리의 온정을 저파는 그런 강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